안녕하세요 식품 분석 및 실험 조지방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방 중에 조지방에 대해서 실험하고자 합니다 리뷰를 하신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분 분석을 하였을 겁니다 자 수분 분석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조지방 역시 무게 분석입니다 분석 원리는 우리가 조지방을 추출해서 추출해서 조지방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물질 용매로서 조지방을 추출해서 화학 저울을 이용한 무게 분석으로 조지방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실험 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 하십시오 자 이번 이 장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첫째 조지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조지방 을 분석법 조지방 분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제로 시료를 가지고 조지방 양을 구할 수 있는 정사,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지방과 조지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실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합시다 우리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의 우리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갑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약 15원에 30% 필요한 에너지 양 중에서 15에서 30%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영양소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총지방입니다 에너지를 낼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이와 같이 15 내지 30%를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총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이렇게 섭취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에서 10%는 N6계 지방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온 오메가6계 지방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메가6계 지방산은 4에서 한 10% 정도를 취하라 그 다음 오메가3계 N3계 지방산은 1% 내외로 섭취를 하라 그다음 7% 미만을 섭취하라는 것이 포화지방산입니다. 자, 이 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지방 지질에 대한 내용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나머지 1% 미만 섭취하는 섭취 섭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자, 트랜스 지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식품화학이라든지 이런 강좌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일 300mg 미만을 섭취하는 건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식품 중에 들어있는 그 전체 지질, 양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은 이 유기 용매 그 지지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용매들을 씁니다 자이 용매 중에 특히 에터 에테르라고 그러는 독일식으로는 에테르 영어식으로는 에터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다음 페트로리움 에터 그럽니다 이거는 석유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에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클로로폼 들어보셨죠 아세톤 벤젠 카본 테트로콜라이드 사이마탄소 자 이런 유기 용매에 지방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용매에 녹는 물질로서 그러니까 용매에 녹아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실험으로 지금 얻은 조 지방입니다. 조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용매 녹는 물질에는 이거 지방 이외에도요. 에, 색소류, 카로티노이드계냐크로로필류 크로, 그다음에 왁스, 뭐 리피드, 알칼로이드, 뭐 유기산 알코올 정류 지용성 바이타민 이런 것들도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지방 크루드 a 트 또는 에터 익스트랙트 해서 에터 가용물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중에 지방질 함량을 주로 에터를 이용해서 추출 녹여서 법안에서 무게로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 방법에는 이 속슬렛이라는 속슬렛 추출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마조니아 관이라는 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건조시료 같으면 속슬렛 장치를 이용하고 액체나 방구체 또는 어떤 산분해가 필요한 액체 시료들은 이 마조니아관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화학책에 나오는 지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는 지질 그랬습니다. 지방 아니고 지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쉽게 결합해서 존재하는 물질 모두를 합해서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 또 지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질은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 앞쪽에서 본 우리 유기용매 벤젠엣 토, 헥산, 크로폼, 아세톤 이와 같은 유기용매는 잘 용해되어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질의 분류하고 특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크게 나눠서 단순지질 그다음 복합지질, 유도지질 이렇게 지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단순지질 자, 복합지질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과 결합된 인지질, 당과 결합된 당지질, 황과 결합된 황지질, 단백질과 결합된 단백지질 이와 같이 지질이 아주 복합지질로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 유도지질로는 이 단순지질이 이제 가수분해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유도지질이 나옵니다. 자 유유도지질에 뭐 지방산도 나올 수 있고. 알코올류도 나오고요, 탄화수소도 나오고, 지용성 비타민유도자 유도지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단순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트라이아실그리세롤입니다. 이게 지방산하고 아실 그러니까 그리세롤, 트라이아실그리세롤, 지방산 세 분자가 그리세롤과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다음 왁스 코레스테롤 에스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 지질입니다. 자, 그 다음, 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불포화 지방산 가지고 있는 그 지방산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스테아르산. 탄소 18개의 불포화 이중결합 없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올레산 같으면은 탄소 18개의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한다 리노레산 탄소 18개의 이중결합이 이와 같이 2개가 존재한다 2그 다음 리노렌산 3개가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탄소를 이름을 붙일 때요 여기가 C COOH 카복실산입니다 지방산 카복실기입니다 이 카복실기의 탄소가 1번 탄소입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끝에 여기가 18번이 됩니다 자 번호 매기는 것도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지방산에 포화지방산의 여러가지 종류들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탄소 숫자를 보세요 4개의 불포화지방산 아, 불포화기 없습니다 뷰티르산입니다 버터의 버터 버터 냄새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시어, 익히 보시는 것이 탄소 18개와 20개짜리 특히 20개짜리 아라키드산 자, 아라키드산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불포화 지방산이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자, 리노레산 탄소 18개의 이중 결합 2개가 있는데 이중 결합이 9번, 12번의 이중 결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리노렌산 이중결합 3개 있는데, 9, 12, 15. 자, 9, 12, 15. 지금 얘기하는 리노레산과 리노렌산은요, 자, 리노레산이 오메가 6고요, 리노렌산이 오메가 3입니다. 자, 오메가 3 지방산인데, 자, 오메가 6, 오메가 3. 자, 이두 가지가 우리가 필수 지방산입니다. 기억을 꼭좀 하세요. 필수 지방산. 지방산 중에 인체에서 꼭 필요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 그 다음, 20개, 탄소 20개에 4개 있는 5, 8, 11, 1 4의이 오메가6 아라키돈산 또 인체에서 합성은 되는데 양이 부족하면은 외부의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라키돈산까지 필수 지방산으로 넣자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코사 펜타노익 에시드, 그러는, 자, 이거. 그 다음에 도코사 헥사노익 에시드. 자, EPA. 어디서 들어보셨죠? dha, 약자, dha, epa, epa, 탄소 20개짜리, 22개, 자, 이것들, 여러분들 관심 자, 가지시고, 지금 보시면, 오메가3, 자 오메가3 아이코사 EPA DHA 는 리노렌산 오메가3 리노렌산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 아라키돈산은 오메가6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노레산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이론적은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자, 마조니아 관이라는 관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자 시, 실험입니다. 자, 이 관이 마조니아 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마조니아 관을 이용해서 어떤 3분의가 필요하면 3분의를 하여서 마조니아 관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주로 우유 또는 유제품의 지방 정량에 늘리 이용됩니다. 그다음 에, 왜냐하면은 이 복합 지질 형태의 경우에서는요, 뒤쪽에서 설명할 속실내 추출법으로는 전체 지방이 추출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3분의, 필요하다면 3분의 하고, 이렇게 이 마조니아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속실내 추출 장치를 이용한 실험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B가, B가 여기에 에터를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자, 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에터를 넣어가지고, 시료는 원통 여지에 여기에 담아가지고, D에 원통 여지에 담아서, 자, D에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여기에 이렇게 사이폰 형태로 되어 있고요. C는 냉각관입니다. 자, 냉각관을, 이렇게 냉각수를 아래쪽에서 흘러서 위쪽으로 빼내면서 여기에 아래쪽에 히터가 히터로서 가열을 합니다. 자, 히터로 가열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에터가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요. 자, 에터가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올라,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냉각관에서, 냉각대에서, 뚝뚝뚝 떨어지면, 여기 시료에 담깁니다. 그러면 시료에 들어있는 에, 조지방이, 조지방이 지금 녹아서, 녹아서, 이제 추출되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에터가 올라가서, 조지방을 녹여서 밑으로 내려오고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기에 수기에, 수기에 조지방이 녹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수기를 꺼집어내어서 남아있는 에터를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무게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구하기 전에 이 수기의 무게를 미리 실험 전에 알아놓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론적 배경은, 어, 용매 추출에 의한 조지방을 무게로서 분석을 한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실험실 안전유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보안경이 필요하면 보안경, 보안면, 집게 장갑, 흄흄 후드에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유기 용매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실험 후에는 유기 용매 폐액 처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주로 수시, 실험에 이용되는 이게 다이에틸 에터, 에트, 그럼 에터입니다. 에터가 보시다시피 이 완전히 극인화성 액체 증기입니다. 삼키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환기가 충분히 잘 되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표에서, 자, 이쪽에 1, 4,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 2, 3, 4, 이 부분에 이 값이 인체 유해도입니다. 인체 위에도 그 다음 자 중앙에 있는 것이 인화성입니다. 4 아주 극인화성입니다. 바로 불 붙어버립니다. 화재 위험합니다. 그 다음 옐로우 부분에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인화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 암모니아 수또 필요합니다. 암모니아수, 자, 삼, 헬스에 삼키면 유의합니다. 피부에 화상, 눈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수생, 생물에 매우 유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실험할 때도 안전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 폐액 처리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식약, 식품 공전에서 우리가 지질을 조지방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거기에, 자, 방법이 레제 코트리브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른 말로 이 마조니아 관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정확히 뭐 레리 관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레리 관보다는 마조니아 관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이 방법은 유제품, 뭐 유가공품, 비교적 지방질 함량이 많은 액상 및 우유류 같은 식품 또는 물을 가하면 액상 또는 우유와 같은 모양으로 할수 있는 식품, 축산물 등에 이 방법을 쓰라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 방법은 여기에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 자료를 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읽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료검체를 1에서 10g을 자 정밀히 달아서 이마조아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정유수를 가해서 약한 11ml 정유수를 가하고 따뜻한 형태로 4, 50도로 가온을 하면서 암모니아 수를 갖다가 1.5mL 만약에 산성인 시료다면 2mL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에탄올 1 0 m l 가해서 잘 섞습니다 자, 흔들어 주면서 흔들때 이때 에터가 에터를 넣고 이렇게 또 넣어 줄때 흔들면 에터 전기가 찹니다 이때 마개를 열어 줍니다 마개를 열지 않고 흔들면은 마개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 에터도 넣고 격렬하게 또 진탕하고요. 자,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만약에, 알, 난유 같은 이런 전란 경우에는요. 자, 이게 3분의가 필요합니다. 자, 전란은 한 3g, 노른자위는 2g. 흰자위는 한 5g을 작은 비커에서 미리 달아 염산 10ml를 가해서 미리 시료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70도씨에서 약 30분간 가온하고 5분마다 흔들면서 30분간 끓여주라. 그리고 정유수를 가하고, 자, 이제 에테르 가지고 뭐 레리간이나 레리 간을 이용을 해서 넣어가지고 석유 에터 넣고 똑같이 이와 같이 추출을 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층 분리가 힘들다 그러면은 600rpm 정도에서 원심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시료 층과 에터 층이 분리가 됩니다. 에트층이 가볍기 때문에 위층에 에트층이 모입니다. 그 에트층에 지금 우리가 조지방이 녹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속실레 장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연속 에테르가 순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험하는 이 조작이 좀 간편할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속실내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자, 이거는, 이 방법은 식용유 등 주로 중성지질로 구성된 식품 및 식육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가열조리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에, 자, 이 방법을 쓰라.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속실내 장치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지방 함량 계산은 시료량분에 이와 같이 조지방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점질상으로 분말로 하기 어렵고,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이 밀크, 캐라멜, 이런 식품에 자, 이 방법을 쓰라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펠링 황산 구리 용액을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중화하여 생성되는 황산 수산함, 카파 CuOH2에 이해가지고 단백질 지질은 침전으로 떨어져 버리도록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 이 침전 중에 들어있는 지지를 에터로 녹여가지고 무게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좀 시료 전처리 방법이 한 단계 더, 자, 침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에터로 역시 지지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액상검체에서는 이와 같이 액, 액체 추출기인데 속실액과 같은 비슷한 똑같은 원리입니다만은 안쪽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액체 시료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주스나 간장 등자 증발 건조하기 어려운 식품은 여기에 자이이 이 실험기를 액체 추출기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실험을 하기 위한 유제품이 만약에 이와 같이 뭐 우유든지 음? 아니면 분유가 주어졌다. 그러면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 이와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추출된 조지방을 이제 담아서 담아가지고 무게를 구할 수 있도록 이빈 용기, 용기를 미리 항량 값을 구합니다. 무게 달고, 105도씨 오븐에서 가온하고, 냉, 데시케이트에서 냉각 후에 무게 구하고, 또다시 한번더 같은 조작을 반복했을 때, 이와 같이 항량이 되었느냐, 자, 항량이 전후 측량 차가 0.1% 이내로 무게가 일정한 값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료를 실험을 합니다. 무게를 구해서 이와 같이 추출하고, 자, 추출해서 추출된 저지방을 자, 이 항량된 여기에 담아 가지고 이제 105도, 105도까지 온도가 아니고 가능하면 은 너무 높은 온도 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수분이 가능하다면 제거가 될수 있는 온도 높은 온도에서는 혹시 지방이 불포화 지방 산을 가졌는 이런 지방들이 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분이 제거될 수 있는 낮은 온도에서 제거 후에 데시게이트에서 냉각 후에 무게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조지방 양을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고,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무게 분석 무엇이냐, 조지방이 뭐냐, 조지방 정량을 할수 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지방에 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에,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문, 어떤 식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아, 누구에게, 누구가 그냥 준 데이터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식품 속에 지방 함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실험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 설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다운 전공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와 같이 회분, 주회분 정량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